오늘도 투어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안녕하십니까. 졸랭졸랭 소리아빠입니다. 커플로 라이딩 가시네. 저 앞에 있는 할리 같은 오토바이 두 대는 BMW R18이더라고요. 어, R18 주행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지금 레인저 라이딩 스쿨 상급자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요? 손단스 맞다... 나 뭘지 모르겠어. 어, 옆에 또뭐가 지나가요. 음. 안녕히 가세요. 즐거운 라이딩, 안전 라이딩. 여기 저쪽 클래식하게... 귀엽습니다. 음, 엄청... 아우, 저 아저씨 허벅지 튼실한 거 봐. 장난 아니야? 이또 예, 뭐. 음... 갔어 또지나갔다자 음... <웃음> 오늘도 열심히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자 를고 네네, 파란쪽으로 가세요. 먼저 했 왼쪽도는 빼시고 열 번씩 하고 해서 몹시 읽고요. 천천히 가세요. 안정을 유지하시고 자, 왼쪽부터 한 번씩 나올게요. 왼쪽부터 자, 그렇게 출발! 자, 자. 잡 풀어주세요. 몸좀 풀어주세요. 자, 몸 잠깐 풀어주시고 한손 놓고 타니까 하체, 하체 홀딩이랑 스로틀 컨트롤이 훨씬 중요하지 아니면 막 흔들리죠. 여기 하시는 거 자, 셋, 둘, 하나 하고 내리면 출발 동시 출발하는데 절대로 앞차가 진짜 심하게 라인이 벗어나거나 아니면 넘어지지 않으면 추월은 무리한 추월을 하지 마시고 따라가는데 그래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막 흥분하면 어때요? 자꾸 스로틀만 열고 팔에 힘,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하체를 꾹꾹 누르고 팔에 힘 빼고 시선 돌리고 넓게 멀리 보면서 계속 본능을 억제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여는 거예요. 자, 제속 켜시고 자, 갈게요. 자, 셋, 둘, 감사합니다 1등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 1등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2등 하고 있고 아... 전부 경쟁하다 우리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따라가더라 네. 앞에서 실수하면 그때 실수하기만 <웃음> 기다려야 돼땡 네. 네. 지금 저겁니까 들어갔고 네, 드러마... 그만 타야 되나요? 이제 끝났어요 아깝다 <웃음> 아깝네요 감사합니다 네한 바퀴 가올리마지막 에이 리타이어했네 레이스 재밌었는데 탈락했네요 어떡하하 <웃음> 예? 아, 그 욕심이 과했나봐요. <웃음> 스파르트 필렛 250. 어, 이뻐, 이뻐. 사고 싶고. 그러나 돈이 없다는 거. 아니다. 아, 근데 이쁘다, 진짜. 교육장에 있는 스파르트 필렛인데. 아 250cc 한번 타보고 싶네요 이거 아 이쁘다 음? 밋밋해 야250 인데 뭐 Yeah. 빨르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문스도 누락하게 열면서 브레이크 등이 꺼지고 브레이크를 습붕으로 그 들어가는 겁니다. 넘어지고 이 코스도 어려워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는 약간 나를 자제하는 지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바퀴인데 힘 많이 빠졌죠. 그래도 집중하면 세 바퀴인데요. 하나, 출발 정준, 그, 군대한테 그, 시동 구부 사이드를 맞차하실게요 마음이 달졌고요 자, 속 마음이 급해지니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지금 컨트롤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컨트롤이에요.